진행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어,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는 지금 진행한 게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저 하반기에 수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출 상대 국가는 어디입니까? 아 어, 지금 현재는 동남아시아 쪽입니다 동남아 쪽이요? 예 네. 그러시면 은그 동남아 쪽의 국가한테 그 수출 관계된 MOU 하나 받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어, MOU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예. 이제 B2B 거래가 아니고, 예. 그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 그쪽에 홈쇼핑 쪽에 나갈 거를 저희가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그쪽 홈쇼핑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예요 지금. 아 그러세요? <웃음> 예. 그럼 그쪽이 이제 딜러 여기니까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네요 아니요 저희 쪽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세관이 뭐, 뭐 대사관이 인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되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좀 드릴 말씀 중에서 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 기술개발자금으로 네. 연간 20조 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뭐한 19년 차 돼가는데요 그동안에 받은 기업은 15,000개 기업이 됩니다 이 15,000개 기업은 그 방법과 요령을 알아서 매년 두세 개씩 중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억부터 80억까지 무상 자금 중에서 2년 개발 과제 5억짜리를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5억짜리 과제 신청한 신청회사의 조건, 컨디션이 평균을 내보니까 벤처 또는 이노비지 인증업체, 부설연구소 반드시 있고 재무제표상의 R&D 비율이 일정 퍼센트 있으면서 매출액 4,50억, 업력 7,8년, 이런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웃음> 뒤에 후자로 말씀하신 거는 좀 저희하고 좀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해외 수요처 과제가 있는데요 이 MOE만 받아오게 되면은 벤처 또는 인노비즈 부설연구소, 매출액, 직원 수 전부 안 따집니다 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 전자의 네. 과제는 그런 조건에서 경쟁률이 10대1 넘는데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2대1 경쟁률 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면은 처음 국가 R&D 과제 신청하는 기업은 쉬운 네. 것부터 접근해서 받으셔야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추가로 뭐 단계적으로 뭐큰자금도 받으면서 약간의 네. 경쟁을 있어도 뭐, 어, 지도를 어, 할수 있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 들어가게 되면 한두 번 떨어지게 되면요. 네. 거의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그 하반기에 수출 예정으로 돼 있는 동남아 쪽 국가의 관, 관계자하고 잘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네, 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네.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서 너희한테 네.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애물 하나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의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국내 수요처는수요처 역할을 할수 있는 데가 천억대의 중견기업 일조 원대 네.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해외수요처는 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외기업신용평가를 해서 ABCDE F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 F등급 안에 들어올려면 평균치를 분석해 보니까 매출액 네. 50억 자우에 적자만 안 나면은 수요처 역할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동남아 쪽에 있는 홈쇼핑 관계된 딜러가 네. 만약에 일을 진행하는데 이게 매출이 이 회사의 매출이 연간 매출액이 네. 뭐 1억이다 2억이다 그러면은 등급 안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먼저 타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네. 손수장님께서 우리 해외 쪽에 수출도 없고 뭐 네. 출제되는 것도 네. 없, 없다 그래서 네. 이런 컨디션으로 받게, 받는 과제가 뭐 뭐냐 뭐 신청을 할수 네. 있습니다 단 네. 신청은할수 있는데 네, 네, 네. 과제 신청은할수 있는데 네. 지원될 확률은 적습니다 다른 네. 과제로 갔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해외 수요처에 MOU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좀더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아하, 그쪽 회사가 네. 어 그래 흔쾌히 MOU 해주겠다 뭐말 그대로 네. 뭐뭐 뭐, 무역거래 정식계약서도 아니고 예, 하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 말고도, 네. 지금 베트남이나, 지금 예. 타이페 이쪽으로, 예. 지금, 바이어드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아, 그, 예, 예,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고, MOU 관련해서는, 네. 조만간 지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갇혀지면, 저희가 그때, 그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어 그쪽과 얘기 잘 되면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 예. 왜냐면은 예. 그쪽이 오케이 했는데 예, 예.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연계해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든 베트남이든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신용평가 받아봤더니 A, B, C, D, E, F 등급 안 나오고 G등급 나왔다 그러면 네. MOU도 필요 없습니다 아. 빨리 딴 회에 딴 국가의 바유를 이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든 어느 그러니까 정도 좀 공인된 뭐가 있는 회사와의 네. MOU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MOU 관련해서는 뭐한올 가을 안에 네, 네. 사진이 될것 같은데. 네, 네. 기간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아 이게 매 분기별로 과제 접수 및 지원되고 있는데요. 네. 매년 매년 분기별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시간에 여유를 가지시고. 하어튼뭐 네, 네. 인도 인도네시아가 됐던 베트남이 됐던 중국이 됐던. 그, m o 를 받을 수 있는 적임회사를 컨택해서 기업 등급 네. 심사를 한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MOE 거에 얘기 된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만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아. 한국무역보험공사 통해서 기업 등급, 해외 기업 기업 등급 심사하는 방법과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네, 그럼 저좀 실례지만 지금 전화 주시는 분 소속하고 상황 좀 다시 한번 좀 알려 주세요. 아, 제가 명함을 찍어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핸드폰으로. 네네. 내가 말아 예예. 예 찍어드릴 테니까 M.U.T.에 예. 추진하셔가지고 고객님은 예.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예.